인맨로 롱록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의 점프맵은, 바로바로, 바로 천재만 깰수 있는 점프맵입니다. 바로, IQ가 높은 사람만 깰수 있거든요. 보이세요, 여기? 여기, 랭킹을 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분이 6만 IQ네. 와아 아이 낮은 사람은 못 깨요 못 깬다고 왜, 저, 왜 저보고 얘기하세요? 못 깨요 아니 왜 저보고 얘기하시냐고요 떡떡하 똑똑하네 이겹은 자 어쨌든 오늘 i q 가 제일 누가 낮은지 테스트해봅시다 가자 좋아요 좋아요 어. 아. 어? 어? 어? 아 이거 빨간색 밟는 거다 우리가 진짜 난 진작 눈치챘지. <웃음> 어 아예기 <알기> 높은데. <웃음> 뭐야? 아유 진짜 아유 진짜. 빨간색 가 있는 거 누가 몰라? <웃음> 아유, 눈치챘지. 눈치챘지. 이번에 빨간색이고. 어어 어. 합승 능력이 편견을 대단한데요. 버려야 어? 평,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음, 음, 오? 어? 오? 편견을 버리고 빨간색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음. 아 음. 이거. 잠깐만 옆에 길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예? 어? 으, 으. 어? 아난 도착했네요 혹시? 으짜으짜아 어. 리안이 빨간색 밟고 깨는 거 알잖아요. 알면서 그러네. 아는 사람이 그래? 이것도 아. 당연히 검은색 공간 밟는 거지. 낙사할 것 같지만 이거 근데 이거 바보들만 깨는 거 아니냐? 이거 무슨 천재들이 깨는 거야? 아, 아. 어? 아 바보새. 너도 죽었잖아. 검은색 밟는 거. 어, 어. 아! 검지서 밟는 거잖아. 이렇게. 뭐야 이거? 어? 아? 아니네? 이거 이거 이거 가운데로 가는 거 아니야? 네. 어 아니네? 아 알겠다. 이 검지서 빠 입는 거잖아요. 검지색밟는 네. 어? 거. 아닌데요? 아니요아 <웃음> <웃음> 진짜 정답이 있는 거야? 아 네, 정답 있어. 아, 있는... 나 검지대로. 나 검지대로 가는 줄 알고. 리아야. 지난주 파란색이었어. 아. 리아야 너 아이큐 낮나 보다. 왜 아이 거기서 못 와? <웃음> 이거 뭐 도죠? 뭐죠 거기 아니죠. 거기 아니죠. 거기 아니죠. 진짜 기... 다 거기 아닌데요. 거기 아닌데요. 여기인데요. 민트다 <웃음> 어. 어. 어 아니야. 셋다 아니야. 아니야. 셋 다, 셋 아니야. 셋 아니야. 셋다 아니야. 다 아니야. 다 아니야. 어? 여기다. 여기다. 와, 뭐야? 역시 난 IQ가 높다니까. 이거 IQ 탈출... 어, 아래 보고 가는 거네. 어. 난역시 똑똑해. 오 이거 뭐야? 빨간색 빨빨돼요. 아 맞다. 오 아. 똑똑한데. 그러니까 점프. 리아는 IQ 높은 게 아니고 그냥 점프해 못하는 걸지도? 어 뭐야? 어미호이 어떻게 알았어 한 번에? 어떻게 알았어 이거? 이거 어떻게 저는 IQ가 높으니까요. 어어 IQ 천재인데 이거 뭐야? 가운데는 어. 아닌가? 가운데 아니야? 가보세요. 어 <웃음> 가운데 뭐야? 어? 아 이거 옆으로 가는 거네 이렇게 어 아니네? 어. 이거 어디 가는 거죠? 진짜? 어. <웃음> 점프해드 가야 된다고? 오와! 어. <웃음> 아 이거 아, 점프하기 진짜 어렵네. 아이거 점프해도 하는 거구나. 나 아, 왔다. 어. <웃음> 아. 에이 네. 이거는 참 마이클 상어. 저기.. 네 아이큐랑 상관있구요 네 여기 아이큐 네 둘이 앞에서 100도 못넘는 두명 보고 계시고요네 돌고래 아이큐 네, 앞에서 보이고요오 왔다 <웃음> 나 지금 어디간거야 저 일로 띵겨다돌고래예요 뭐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시딱돌고래라고요 이렇게 돌고 돌고래 똑똑해 근데 우 네. 왔다 미호님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 돌고래를 돌고래 기분 나빠한다 뭐요어 <웃음> 음. 위에 어. 길 있어 오케이 오케이 음? 길이 있고요 이거 미시 음. 이거 빨간색 빨봐야 되는 게 아닐까? 그냥 가볼게 아 아니네 <웃음> 빨간색 아니었고요 어? 아, 낮은 블록만 밟아야 되네. 낮은 블록만그렇습니다전 눈치채죠. 오, 똑똑이.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이건... 어떻게 가는 걸까요? 난 여기는 블록. 음, 어요 아, 알겠네. 저 아래 빨간색 블록이 아닌 곳을 밟아서 가야 되네. 어? 오케 어? 이렇게, 오케이. 한 번에 겠죠 <웃음> 친구들, 안녕 오세요. 뭔가... 그니까 아래 빨간색이 없는 곳을 그냥 밟고 가는거예요그그위 아래 아는 상관이 없어 아~~ 어상관없어는건 아, 상관이 없군요 기다릴 필요가 없네 그죠 뭐? 어, 이건 뭐지? 어 뭐야 아 알겠다 여기 가운데가 비어있잖아 점프 어? 뭐야? 어? 옆으로 가는건가? 아 아닌데? 뭐지? 어 친구들 어떡합니까 이거? 옆에 길이 있는게 아닐까요? 점프 어? 아니네? 잠깐만 친구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나나멍청해서 나 모르겠어 어, 나멍청해서 모르겠어 이거 어디가 어? 어 뭐지? 멍청이들. a z o Moncho, y 야 u 똑똑 n t have a guest. I have to come there. I can't stop. 거 c a n 이 stop. I 이거는 피지컬이 아닐 수도 왜냐면은 이거 벽을 그냥 뚫고 가는 거 아니야? 뭐? 아니? 어, 어, 아, 이거 진짜 벽 피해서 가는 건가봐요. 아닌가? 어. <웃음> 이거 좀 많이 어려운데? A few moments later. <웃음> 아, 제발, 나도. 어, 됐다됐다 이건 뭘까? 어, 이건 뭐지? 어. 위에 발판을 밟는 건가? 어? <웃음> 어? 응? 어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어, 아 이렇게 올라가서 점프하고 넘어가는 건가? 이렇게? 아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필이면 내가 제일 못 하는 거. 이렇게서 올라가서 앞에 막혀 있으니까 투명길로 막혀 있거든, 요 여러분들. 그럼 올라가서 점프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빨간색 빨고 가야 될거 같은데 아니네, 아니네. 여긴가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지그재그로 가야되는군요 이렇게 아 지그재그 지그 아 지그 제그맨님 아. 아. 너무 멍청하시다 아나 왜죽어? 이 쉬운걸 못개시다 어나 아, 왜죽어 왜죽어 나 원래 이거 안다왔는데 지금 그 어? 그 뭐야? 나 왜죽어? 그아 바보라 뭐야, 나왜 죽어? 왔고 왔고, 어? <웃음> 발판 위에 올라가야죠, 발판 위에. 발판 위에? 예. 네. 올라온 거 아닌가요? <웃음> 어, 됐다. 됐다. 말했겠어. 이거 뭐야? 이거 일로 가면 안될것 같아요, 윤지 느낌이. 가보실 분. <웃음> 아 구독! 이거 뭐야, 나 이거 처음 하는데. 어떻게 했어안 깼지롱. 어? 생각해보세요. 어? 이거 진짜 똑똑해야 돼요. 아이, 근데 아, 근데, 여미님 솔직히, 멍청이 서못깰져 이게 아닐까 오. 생각해봅니다. 오. <웃음> 옆에 길이 있었구만이건 아, 뭐야? 아, 아, 래거 보고 점프하는거 같은데? 아, 래거 아. 보고 점프하는 아, 이거 보고 이거 이 이거 완전 이거 완전 끝까지, 끝까지 올라와야되는 봉같은거 같은데 봉이네 사다리네 으악! 아 어려워 이게 진짜 어려워 안보여서 더 어려워 이게 어디야 자 올라가고 으악! 됐다 여기까지 왔다 오, 오. 똑똑이 아 안돼 그 올라가고 점프하고 올라가고 점프하고 오케이! 어 이건 뭐야 이거? 이건 뭐지? 어, 이거 나, 나 힘들게 해 이거 어? 올 때쯤 점프해서 타고 어어어? 어어어? <웃음> 이거 어떻게한다 아올 때쯤 점프! 오케이! 아! 맞는 거 같아! 어 맞는 거 같아! 아 올... 타이밍 되게 어려워 올 때쯤 점프해서 앞으로 가고 어 맞네 맞네 맞네 올 때쯤 점프해서 아 어려운데 어? A few minutes later 이거 아이키랑 상관없어! <웃음> 내가 봤을 때 그래 으어 왔다! 올 때쯤 점프! <웃음> 오! 리어! 아 리어 받아 못 왔고요 <웃음> 못났고요. 과연 둘 중에 IQ는 누구? <웃음> 이거 그냥 함정이야. 내가 볼 땐. <웃음> 아 이게 알겠어요. 이게 회전이 달라요. 그렇죠. 회전이 다른 걸 이용해서 가야 돼요. <웃음> 아 그걸 지금 <심음> 알았어요. <웃음> 웃겨. <웃음> 이럴 때한번 이렇게 세 어? 번인가 네번 이렇게 패턴이 어. 돌고 어. 그다음 어. 다섯 번 돌고 어? 그다음에 지금 오오 오 이해한 척 <웃음> <웃음> 그냥 그냥 내가 볼다 피지컬인 거 같죠 피지컬 이건 옆에서 아! 봐야 되겠다 옆에서 오 와. 왔고요 어? 자 이렇게 첫 낙오자가 생길 것인가? <웃음> 첫 나고자 발생? <웃음> 아무래도 생길 것 같은데요. 첫 나고자? <웃음> <웃음> 아니야, 병원님. 내가 이렇게 꼴질하냐 아니야? <웃음> 아니야, 그럴리 없어. 천천히 하세요. 님청하네 Much, much, much later. 올 때쯤 점프해야 돼요. 올 때쯤. 왔다. 아! 오, 아! 왔다, 왔다, 왔다, 아이고, 왔다, 왔다. 아이고, 왔다, 왔다, 왔다, 아이고,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아다왔아이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아다왔 아... 아다왔아 이게 뭐다 아! 아 왔다, 아아왔 <웃음> 아, 왔아 왔다, 왔아왔 아. 뭐다 왔다, 왔다, 아 아 왔다 왔다. 아 그냥 맞추는 거네. 음. 여기고, 여기고, 아니네. 여기고, 여기고, 여기다 됐다. 두 번째. 오케이. 아. 어 됐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왜 흐릿해? 왜 흐릿해? 기분 안 좋게. 불하게아 <웃음> 2퀴치 뭐? 길이. 아 없네? 어, 어 뭐야? 어. 어? 아 사다리 오. 사다리 아 사다리 사다리가 있네 뭐죠? 리아? 리아 왜 죽었죠? 아래에 사다리 있어 오, 오 예. 단면이 빨간색 가는 판단 좋았어 이번에도 빨간색이에요 어, 그럴까요? 가볼까요? 가볼까요? 아닌데요? 어? 막혀 있네? 앙! 아. 어? 뭐야? 아 알겠다 여기, 여기 또 점프 옆 있는 거네 아 반대로 아, 아, 알겠어, 알겠어. 이게 조금 있는 게 아닐까? 아, 이거 어떻게 가지 근데 별로? 아, 여기서 넘어가는 거네 이렇게. 아, 왔다 왔다. 알겠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로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나이스! 이건 또 뭐죠? 아, 뭐야? 어떻게 뛰었어? 어떻게 뛰었지? 저이 안에 갇혔다. 아, 투명 블록이네. 뭐야 이거? 아, 두명 블럭이네. 뚫리는 블럭이었습니다. 어, 근데 어떻게 그 후로 가지? 그리고 모르겠어요. 좋다 이거야. 이거 뚫렸어. 뚫었는데 어? 여기서 안에 사들이 있어. 아 그래요? <웃음> 안에 사들이가 있었어. 어? 그렇네. 그러네. 아. 자, 이것도 뭐지? 아. 아, 이 아, 예. 아, 예. 야 예. 야. 아, 저기. 네모칸에 닿으면 안 되는구나. 그냥 음, 똑똑해. 어! 어! 어 이거 피지컬이네. 아. 아! 아! <웃음> 아! 괜찮을게 멍청한 곳이야 올수 있을까?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것 같은데? 오케이 <웃음> 저희가 <웃음> 30탄까지 왔네 이거 뭐야? <웃음> 뭐지? 아 위에 길이 있나? 어, 여기다 투명 미로네 투명 미로 수명미로입니다. 앞에 와. 그게 있네요, 벽이. 수명미로였구나.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날 어? 밟았어, 누가. 이러지 마. 어? 밟을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어디야? 길이? 여기서? 아, 여기 막힌 길이네. 여기 막힌 길이고. 왔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길인가? 여기인가? 여기 땅, 됐당. 됐다! 어, 근데, 다들 깨고 있네요? 어, 어, 뭐야, 이거 어떻게 깨? 어, 어, 깰! 음, 아, 점프해서 웃자! 어, 이것도 뭐 빨간색 길이겠지? 어? 아니야. 어, 뭐야. 아, 이거 미끄러운 길이네, 이거? 아, 어, 미끄러워. 아, 미끄러워. 아, 이거, 옆으로 가는 거야, 이거. 옆으로 가서, 앞으로 쭉 가고. 어? 이거 어떻게 이거? 많이 어려운데, 이거? 오! 이거 너무 미끄러운 거 아닌가? 점프도 안 돼! 어! 오? 대충 알겠는데. 오? 오? <웃음> 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웃음> 오? 왜 <웃음> 이렇게? <물질>? 우와. 지금. 아하. 이렇게 그렇게 깨지 nope. 못, 어, 뭐야! 나 깼는데 왜? 점프하 점프하면 안 된다. <웃음> 어떻게 했어? 이거를. 이게 한마디로. 자동차 같은 개념이에요 S를 눌러서 0, 0km로 만든 다음에 가는 거야 아니잖아 맞는데? S 눌러서 계속 가 됐다 <웃음> 좋아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여기서 IQ OB 여기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 뒤에 있는 멍청이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아이지가 얼마나 높을지 패스해보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웃음> 안녕 블루엉.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